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홀로석이라는시 기억나세요? 음, 제가 티니에 절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시예요.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시 같은 걸 읽지 않아도 할게 너무 많잖아. 어, 우리 우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시나 있고 어, 만화책이나 보고 그랬지. 캔디 뭐 같은 거. 오레세 창 베르사유의 장미 기억나세요 혹시? 아무튼 자 저기 막그 홀로석의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나는 움찔 뒤로 물러선 와 물러난다. 그러다가 그가 나에게서 멀어져 갈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짓을 한다. 만날 때 이미 헤어질 준비를 하는 우리는 아주 냉담하게 돌아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오는 가슴 한 수석의 나무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없고 떠난 사람을 잡는 것만큼 자신이 초라할 수 없다. 떠날 사람은 보내야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지라도. 라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대목을 읽었냐고 라 한다면 은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음, 근데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 이게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하란 건 몰라. 어, 근데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있다. 왜? 사랑해서 만나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외롭게 할때 그때는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음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음, 매력적인가 또나 매력적으로 보고 있니 아니면 음, 떠나간 그 사람은 한때는 나를 매력적으로 봤을까요 음, 이것이 현재이든 과거이든 앞으로 미래이든 제가 아주 음, 디테일하게 리딩을 해드릴게요 <웃음> 자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어,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문 카드 나왔어요. 1번서부터 <웃음> 자, 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라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요. 때로는 편안하고, 음, 때로는 편안하대요. 어, 때로는 편안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은 뭐라 그럴까? 케어지지 음,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융화될 수 없는 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의 외로움을 갖다가. 어,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아쉬움, 음, 어,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려서 얘기하면서 나하고는 어떠한 음, 무슨 그 이런저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 그거 뭐그 얘기들이 뭐 다정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전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서 어, 이제 지내고 싶은데 너는 너의 사람들과 노는 것을 나하고 노는 것보다 더 편해하더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볼때 여러분의 매너 어, 그 매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놀때 어. 이뻐 보이기는 이뻐 보인대요. 어, 이뻐 보이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거에 이 사람이 끌린 것 같아요. 끌리고 그리고 어느 어, 그러면서도 좀 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끌렸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력적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매력적이래요. 그렇지만 속을 알 수가 없대. 이런가 싶어서 보면 저렇고, 저런가 싶어서 보면 또 이렇고, 어쩔 때 보면 쿨 냄새가, 어, 쿨레가 풀풀 나는데, 어쩔 때 보면 너무, 에 어, 애누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사람도 성격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재미있거나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딱 처음에 봐서 좋아했을 때는요. 섹시함과 부드러움을 갖다가 두 개를 다 갖췄다라는 거야. 저 전혀 섹시하지 않는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 카드에서는 섹시하다고 나와요. 어, 섹시하고, 왠지 모를 우수에 차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도 참 좋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 하나가 빛나더라, 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야. 그러나,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나랑 똑같이 너도, 응, 어, 애누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좀 빈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빈틈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 우수의 차의 눈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너무 매력적인 건 맞다. 매력적인 건 맞고 네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아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매력적인 만큼 너너 음, 너 때문에 내가 어,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너 때문에 내가 어, 아파 뭐 이런 거. 그렇대요. 여러분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글쎄 요 선생님,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외롭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내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린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 근데 이게 뭔줄 아세요? 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사람하고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가 부족해요 어, 둘 사람 사이에 오해가 너무 깊어 오해의 골이 너무 깊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음, 아름답고 매력적이면서도 섭섭하고 여러분은 음, 이 사람의 그 뭐지 그 인간미 없 인간미는 조금 없어 보여요. 너무 기계적이다라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고 멋있 보이는 건 사실이야 남자답고 그렇지만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어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요 허심탄한 얘기가 필요하다 서로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 서로를 너무 모른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어, 저기, 만 내가 처음부터 그랬냐, 라고 말할 수 있어. 나도 처음은 이러지 않았다. 근데 그 상대방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래. 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 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난 너하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싶었다. 어, 쌍방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만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서로 어떻게 이거 갖다, 그, 뭐지, 그치, 어. 뭐지 맞춰 나갈 것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맞춰 나가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좀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라고 하면은요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줄 모른다라고 나와 카드에서는 음. 서로 막막해.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 막막하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막막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꼭 필요한 것만 말하는지 말아, 말하, 어, 말하는 것처럼 이카드에서 느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지, 그럼. 음. 이 사람이 볼 때, 어, 여,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요, 안정적인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어,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좀두 사람이서요 좀 진지한 대화를 갖다가 나눠봐야 될것 같아 너무 대화가 없다. 응. 서로가 서로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응.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부부나 연인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뭐지 음 응. 배려를 해주는 커플 커플들은요 좀 오래 가잖아. 근데 여기는 쌍방이 원하는 게참 같으면서도 너무 대화가 없다?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둘다 대화하는 스타일이 비슷해. 음, 둘다 대화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야.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남녀 간에도 타협이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끌렸는데, 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 냉전이나 다툼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음 느꼈던 그런 매력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쿨하면서 다정다감 어, 또 부드러워 다른 사람한테는 다 부드러우면서 왜너 나한테는 이래 라는 거지 음. 응.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하듯이 나한테도 부드럽게 해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너의 그런 모습이 나는 항상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완전히 말리고 속인, 속은 인속것 같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누가 할 소릴. <웃음> 왜냐면 여기서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다툰다라고 그러거든. 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거의 헤어졌거나 헤어질 지경까지 온 커플들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하고 헤어질 마음이 과연 있을까? 음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 헤어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상 헤어짐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어 그냥 둘중 하나가 한발한발한 발, 한 발, 한 발씩만 물러놔 줬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 서로가 네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들어주기에 너무 마음이 닫혀 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둘다 너무 딱딱해. 어, 둘다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속았다. 어, 처음에 처음 본그 모습은 네가 아니었어라고 그랬다는 거. 그 모습에 자기가 이끌렸는데. 음.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 처음 본 그대 눈빛은 음, 혼자만의 착각이었나요?라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꽤 사귄 것 같은데. 사귄 시간이 조금 아깝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깝고. 본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애착이나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했던 시간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요 여러분만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파요? 음. 그래서 쌍방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맞는데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안 맞는데 뭐하러 같이 가야 되나 쌍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 현실을 갖다가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음. 여기는 어, 솔직히 좀아 아쉽다 그래야 되나? 좀 아깝이 같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 여러분이 1번 카드 만약에 헤어 아직 헤어지시 헤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이 여러분들이 자꾸 바깥으로 도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지금 두 분이 얘기가 안 돼. 어, 둘다 성격이 비슷해요. 어,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머리가 되게 아파요.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조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조금 음, 안 좋게 좀 일이 꼬였어요. 어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시간 너무 가,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말, 이렇게만 말할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속이 시끄러워요.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다정다감하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 지금 이게 일적으로 너무 안 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갖다가 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떠냐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 그니까 여러분들이, 어,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갖다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 너무 불안해요, 지금. 음. 이 사람이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밥 차려라 아니면 이제 뭐그 뭐지? 남친, 여친이라 그러면은 이 힘든 걸 별로 내색하려들지 않아. 힘든 거 내색하고 뭐좀뭐 뭐 그런 사람들 뭐야 어한 푼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것이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내색을 안 한단 말이지. 힘든 거 내색 안 해요. 응 음, 여러분들이 싫어서 마음이 싫어서 그거 절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말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진지한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 왜냐면 지금은 대화가 잘안돼뭐 조금 뭐 조금 뭐 대화 좀 하려 그러면은 뭐 뾰족한 말로 서로 오가고 막 이래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돌도 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집 너무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상처를 받으니까. 어. 근데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속이 너무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혹시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시, 뭐,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에 식었거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어,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라면은, 내가, 어, 뭐, 얘기를 갖다 해보란 말은 안 해, 내 성격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미 여기는 마음이 많이 서로 간에 상처를 많이 준것 같아요. 어,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는 커플들은 조금 진지한 대화를 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편해하게.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초읽기 들어간 것 같아. 이대로 끝내야 되는가, 아니, 이대로 끝낼까, 아니면, 어머, 뭐 그런 거에 초읽기 들어간 것 같으니까 헤어지는 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어붙이는 거는 언제든지 이어붙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카드 리딩 하면서 진짜 한심한 인간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어. 그러기 때 모르지 지금이 잠깐 보아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자 여러분의 여자나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조금 대화를 나눠보라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 사람 바람 펴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은 바람 핀 케이스도 있어요 어, 바람 핀 케이스도 있지만 어, 바람 핀 케이스 예를 들자면 열로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안 되는 건 6이고 바람 핀건 3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람핀 사람도 있어요. 그 여자한테 어 당했어요. 그그 그 여자가 꾼이었어. 사기꾼. 어. 그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 봤어요. 어. 그건 있어. 음. 그렇지만 어, 그래도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이 사람이요. 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뭐 회사면 회사 아니면 자영업이면 자영업 하는 일 지금 꼬여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대화를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떠, 어떻겠는가라는 어떠 거죠 근데 바람 펴가지고 그쪽에밖게 마음이 다 넘어간 케이스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너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다 라고 한다면은 어 어떤 일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좀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경우예요 만약에 바람이 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일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써줄 여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진솔한 얘기를 갖다가 나눠봄이 좋겠다라는 거야. 사람은 괜찮아요. 어, 그래도. 음뭐이 정도면 진짜로 괜찮아 자 1번 카드 어, 어,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어, 어디 봅시다. 여러분, 이 매력적인, 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매력, 어, 후후, 이게 뭘까요? 음. 매력적인가요?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매력적이니까 사랑을 했겠지? 음. 자, 어디 봅시다. 왜보조카드 뽑아야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어, 아니, 주제하고, 이렇게 카드가 되게 신중하게 골랐는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나들 어떠라는 거지? 와. <웃음> 아, 진짜, 와, 진짜 이게 난해합니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휴. 여기는, 어, 지금, 냉전 중이거나, 어, 냉전 중이거나, 아니면, 어, 그, 이 관계, 이두 사, 여러, 두 사람의 관계에 끝을 치닫고 있는, 어, 끝을, 아직까지는 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어, 어, 그래게 끝을 치닫고 있는 것 같아. 어, 그 사람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썸 타고 계신썸 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썸, 썸이나 어떤 호감, 음, 주변에 호감이 있는 사람, 어, 여러분, 여러분이 호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비치냐, 이거, 이거 하나 하고, 재회를 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싸워가지고, 그 케이스도 볼게요. 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지. 자,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들의 매력은요 여자 여자스럽다라는 거예요 여자 여자스럽 여자 여자스럽고 어뭐 산만하지 않고 어 그리고 음 자기 규모가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쓸 때는 쓰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뭐지 사람이 그 약간 지성이 있다 그랬다 무지성으로 나대는 게 아니라 좀어그 여자 여자스럽다 그랬잖아 무지성으로 나대는 게 아니라 좀어 조금 어. 좀, 참한 느낌이 난다, 라는 거예요. 어, 좀, 참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 눈길이 갔다 라고 그래요. 눈길이 갔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어, 알맹이를 갖다가 알기 쉽게 쏙쏙 말을 해주는지, 네, 가 말할 때는 내가 귀가 쫑긋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헤어졌어요? 음. 그 그게 매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볼때 여러분의 매력은 그런 거였어요. 음 그리고 뭐 뭐랄까 안 뭐지 안 닮았거나 여기 이안 닮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 하냐라고 하면은 부산스럽지 않다 그래야 되나? 어 그리고 좀 이영애 같은 느낌? 어요 그런 요, 요, 느낌이에요. 어, 저 이형이 아닌데요, 그래서 있는데 느낌이 이형애가 어때요? 느낌이 좀. 목소리도 어, 그렇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좀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 웃을 때도 그렇고 얌을 딱져 보이고 그리고 말할 때도 조용하면서도 좀 뭐랄까 자기 할 말은 그래도 따박따박 하는 그런 거. 어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가 너한테 달려가지 않고는서는 못 비게겠더라라는 거예요. 음 근데 얘기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해 보니까 어때? 음. 근데 얘기해 보니까 조금 어 이미지하고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 그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나가다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너무 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너무 뭐랄까? 어. 저기 막 투덜투덜 대거나 아니면 은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어,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그것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선생님 그 사람도요 어 그렇게 쉬운 성격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쉬운 성격 아니에요 음, 쉬운 성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딱 봤을 적에, 어, 여성, 여성, 이 형의 스타일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 형의 스타일? 어,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 그런 줄 알고서 갔다가, 알고 봤더니 잔소리도 너무 많고, 불평불련만이 너무 많더라. 그, 어,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불평말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느끼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뭐 이렇게 혼자서 공시렁 공시렁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 타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구하고 뭐 이렇게 여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소곳하고 나긋나긋하면서도 남자의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 어 홀려 갖고 어내 이상형이야. 나긋나긋해서 갔는데 가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니까 아 이거는 또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이 사람도 조금 실 그런 부분이 실망스러웠다.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너무 내 어떤 이상형이나 내 틀에 갖다가 딱 맞춰서 왜냐면 딱이 사람이 처음에 찾, 처음 이 사람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이 사람이 찾던 사람이었거든요 어. <웃음> 근데 사람은 첫인상하고 또 사귀는 게좀 달라지지 않나요? 어. 뭐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내 성격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 그잖아요. 처음에 뭘 안다고서, 어머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 그럼,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처음부터 궁시렁 된 사람이 어딨겠냐?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아니면, 아니면 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궁실형 되는 게못 마땅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요 오늘의 주제가 그 사람이 어그 사람이 보는 내 매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어, 실망스러웠다 내가 너어 그러고 어떻게 하 그 처음에는 막 나긋나긋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말 한마디를 안지안 지더라라는 거예요. 좀 저주에 저조 어, 이 사람은 좀 저주고 자기 뜻에 따라주는 사람을 갖다 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더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말이 틀린 건 없어. 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 나를 갖다가 그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줄 수는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매력이 느껴서 여러분한테 홀리드 끌려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 어 저기 실망스러워 그래 인해서 내가 이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재조명하는 그러한 어,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음. 사람은요 원래 그래 처음부터 내 모습 다내 본연의 모습 100% 까는 사람 없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귀다가 본래 모습이 나오니까 쌍방이 앗 뜨거 그러는 거지 솔직히요 음 물론 일방적으로 한쪽이 성격이 그지 같고 한쪽이 너무너무 착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또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는요. 둘다 어, 서로 내, 말만, 내, 내 말과 만내말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다가 고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력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그런 것에 그, 여러분 음,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매력에 끌린 거니까 암튼 만약에 냉전 중이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신 분 다투신 분 아니면 어, 썸이라고 치면은 음, 썸이라고 치면은 어, 어, 여러분의 그런 다소곳한 모습에 이 사람이 끌려오는 거겠지 음. 자 암튼 만약에, 이제, 썸이라고 치면 끌려오는 것이고, 지금 연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살짝 고비를 맞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 고비를 맞은 건 사실이다라고 봐.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치나 어떠한 것을 갖다 보는 건 맞아요. 어, 여러분이 화가 많이 났나, 그런 걸 보는 건 맞다라고 봐.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례미가 떨어진 거는, 어, 이 사람한테 정냄미가 떨어진 건 여러분 쪽이 아닌가? 음. 이 사람은 요 여러분한테 정냄미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정냄미가 떨어진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성격이 너무 비슷해 음.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합리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비해서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떨어져.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보다도 더 소설을 더잘 써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여러분들은 그런 어, 그 처음에는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끌렸던 게 잠뭔 처음에 딱 휘어잡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지 왜이 이 사람의 처음에 확 휘어잡았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에 진짜 맹목적으로 이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여자다 싶어서 딱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 너도 내 거였구나 라는 거지 무슨 거? 어, 조금 이렇게 좀 그 상상 응. 글을 잘 쓴다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다가 내 마음속에 칠판에다가 그 나만의 글을 쓰는 거지 그 나만의 글은 뭐예요 어,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삐그덕거렸다라는 거예요 음. 삐그덕삐그덕거렸다 한 번을 져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거 맞고요. 어, 눈치를 보는 거 맞고. 여러분이, 어, 아, 삐져, 여러분이 삐져서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 안 들어주고 있는 게 맞아요. 어, 그런 게 맞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음, 어느 일정, 일정 기간,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 되고, 무엇을 갖다 고쳐나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한게 아닌가. 왜요라고 한다면요. 내가 아까도 그, 그랬지 않았나?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응.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보다,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더 생각하고 있는게 좀 보이긴 보여요 지금 카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뭐 처음에는 여러분이 더 마음이 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 아, 아니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그 되게 부드럽고 로맨틱한 스타일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어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뭐 누군가에게 그렇게 빨리 깊게 빠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하고 그런 거 변해서선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끄집어져 내서 내동댕이쳐 길거리에다 픽어 그냥. 헌식장 버디이 버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 에, 여러분하고 어 조금 지, 좀 진실된 어 허심탄회한 어 그런 숨김없는 그런 대화를 갖다가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어디 봅시다.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음, 대화에, 대화에서 조금 어떤 어, 로맨틱한 대화는 아니지 싶다. 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가 이 사람이 분명해진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갖다가 사랑하고 있나 봐.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응. 너하고 과연 헤어지는 게 쉬울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응. 솔직히, 이 관계는요, 만약에 어느 정도 대화나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대화가 너무 부족해요 여기도. 음, 이 사람이 만약에 아직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맞아. 음, 그리고 만약에 썸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 나가보도록 하여라라는 거죠 과거에 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 사람 마음에 서로의 마음에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그러나 일단은 그 스며들고 나면은요 둘다 서로 조금 이렇게 사람을 갖다 쉬버리는 쉬놓거나 버리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수 있는 커플은 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서로의 마음에 다다르는 데는 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처음에 인상에서는 좀어 좀, 어, 서로의 다른 부분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막 미친 듯이 이끌렸지만, 그런 매력에 흠뻑 빠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치. 일단 아까도 그랬잖아. 처음부터 내 밑바닥을 까는 사람은 없다고. 그니까, 러 시간이 지나면 원하지 않아도 밑바닥은 까지기 마련이거든요. 어, 가다 보니까, 아,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어, 저기 뭐야 비슷한 데가 너무 많구나 비슷한 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네 어 그것이 너무 비슷해도요 어 이게 좀 융화가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융화가 돼 한번 융화가 되면 진짜 착이게 되는데 이착 이렇게 이될 때까지가 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직 헤어지지 않은 커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너무 없어요. 음, 우린 대화가 필요해 진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더 끈끈해질 수 있다. 서로에게. 음. 네, 이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어디 봅시다. 매력적인가? 음... 어디 봅시다.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러 어떻게 리딩을 하라고 또 보조 카드를 뽑아봐야겠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제외인 것 같은데. 재외 음. 카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매력 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음.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어, 여러분 어이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맨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오면 아니야 뒤쪽으로 나와야 어, 그게 제외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앞쪽으로 나오면 뭐야 앞쪽으로 나오고 소드가 나면 오 어떻게 돼또 어, 마음 아플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어, 맨 뒤로 나오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사람이요 음, 다시 돌아올 것같 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 머리가 되게 되게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어, 이래야 되나, 이래 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니면은 어, 저기 막 어, 이렇게 접근해야 되나, 저렇게 접근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알아나가는 부분에서 이 펜타클이야 실질적으로 동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의 깊이. 어, 단단한 뭐, 이런 것들도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금전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일을 놓고서 이걸 쓰랄까, 저걸 쓰랄까 고르는 중이고, 만약에 이것이 인간이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되나, 저렇게 친해져야 되나, 라는 거죠. 이거 혹시 바람 피는 카드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여기 바람이라고 어디 나와? 음, 바람이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저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고 싶냐? 이제 봐야지, 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요, 어, 조금 꼭 안아줘야 될 사람이다. 갑자기? <웃음> 아, 어, 선생님, 제가 안기고 싶어요. 사나이 넓은 가슴에 제가 안기고 싶은데, 그, 내가 왜 남자를 안아줘요? 라고 말한, 말, 말하냐면요. 이 사람은요, 꼭 안아줘야 될것 같아. 음, 왜 그러냐, 그러면 실, 어, 이, 여러분한테 조금, 어, 뭐, 나쁜 남자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진짜 뼛속까지 나쁜 놈이냐? 라면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뼛속까지 나쁜 놈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요. 뼛속은 순두부다 라는 거예요. 순두부 어떻게 돼요? 어, 잘 뭉겨지죠.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어, 안 그런 것 같아도 남자들 은근히 상처 잘 받아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느끼는 여러분의 매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요. 여기는 재해가 될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왔거나 어떤한 얘기하자고 말 나오지 않았나요? 어, 얘기하자고 말이 나왔을 것 같아. 음. 저기 막... 뭐 이메일이 왔다던가 문자가 왔다던가 아니면은 친구를 통해서 그런 뉘앙스를 비쳤다던가 아무튼 어떠한 경로로든 다시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꼭 이것이 너랑 나랑 다시 만난 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뜻도 모르잖아 여러분이 오케이 할지 아닐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죄가 돼요 제해라는 것도 두 사람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원해서 되는 건 아니지 싶어.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 사람 있잖아. 이걸 얘기할까? 이걸 얘기할까라는 거야. 어. 이것도 하나의 관계, 이것도 하나의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 어, 들어봐야 한다. 일단은 음. 일단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이게 참 그렇다. 제가 재해, 살짝 빗나가거나 한 번에 고비를 맞을 수 있겠다. 제가 뜻대로... 쉽게... 게 되진 않, 않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내가 그랬잖아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했고 두 사람이 미워서 헤어졌고 그럼 뭐야 두 사람이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봐야 재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는요 재해가 되고 마음을 맞추는데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하,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그래도 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조금 음 대화를 안한 것만 못하다 음이 지금 카드를 딱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혼자 걸어가면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있잖아요 어 그, 그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더통 벼버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머리는 복잡하고, 어, 뭐, 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대화의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어.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의 결과는, 대화는 그닥이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어, 어, 그래도 여기는요, 재회를 하는 커플들이 조금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게 썸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처, 어, 저기, 말, 이 대화에 있어서는 그닥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메리지를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 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재회를 갖다가 하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의 매력은 카드가, 어, 1도 얘기를 안 하네? <웃음> 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카드가 1도 얘기를 안 해. 지금 현재. 지금 이 사람이, 음, 썸이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하고 나가지고, 조금 시큰둥 할 수도 있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어, 되는 커플들이 좀 있겠다 근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그게 그래 처음부터 막 끌렸다가 나중에 금방 시큰둥 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엔 시큰둥 해졌는데 뭐이게 가면 갈수록 뭐 조금 뭐 어떤 뭐랄까 좀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시절이 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운명의 수로 밖에 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이제 얘기 괜히 했나? 어, 얘기를 해보니까 좀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 밥먹밥 밥 먹자고 그러. 그래. 밥 먹자 해서 앞에서 밥을 먹는데 아, 진짜 내가 밥을 진짜 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어. 계속 밥 먹고 계속 참맛 쓰고 또 영화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느새 어, 친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성격이 음. 저기, 막,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성격이 그렇게 막 이상하고, 막세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막. 그래서 막 임팩트 있는 어떤, 다이나믹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연애는 아니겠다. 좀 심심한 듯 하면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게, 그, 그 저기 뭐이 맛이 좀 애매해 뭐 달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단맛도 나고 어. 새콤하지도 않은데 또또 또 살짝 새콤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 맛이다라는 그런 맛이 아닌 게지 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강하게 끌림이 있어야지 어, 눈에 이 눈이 휙 까닥 돌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어 처음부터 어떤 임팩트는 끌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보는 어,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매력 글쎄 어, 그, 그 매력이라라고 한다면은 좀 다정 뭐 편안함 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어, 편안함 어, 희한하게 얘기도 많이도 안 하는데도 딱히 또 이게 싫지는 않, 않으니까 만나는 거거든. 어. 뭐 되게 좋지도 않고 되게 싫지도 않고 애매모한데또 싫지도 않아 뭐그런거예요참 애매한 근데 또 계속 만나다가 뭐 은은하게 가는거지 숙륜같다 그래야 되나 어 숙륜같은 커플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좀 사귀다 보고 그러면은요 다 투기도 하고 그래. 뭐 매번 숭늉일까? 응.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응.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만나고 보니까 딱히 매력은 없다고. 여러분이 앉아서 하품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 딴딴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걸 계속 만나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에 대해서 참 알기가 좀 그래 어. 근데 어, 이 사람은요 선생님 왜 그런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어, 별로 이렇게 만나면 재미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좋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좋아요? 여러분, 좋은데 이유 있나? 어, 여러분이 그냥, 음, 안개 같대요. 어, 안개 같은 매력이 있대. 그게 무슨 매력인데, 뭐, 그러면은, 어, 비도 아닌 것이, 어, 자, 그게 촉촉하게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고서, 그, 멀리 있으면 안 보이는데 서서있게 보이면서 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안개도 적당한 안개는요 어떻게 딱그 안개 속에 있으면 좀 포근함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갖다가 느낀다 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어, 맞아요 어 여러분한테 마음 근데 여러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싫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 어 그래 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하고 조금 뭐뭐 뭐, 툭탁 툭탁 툭탁 하는 건 있는데 그 그것도 이게 이 사람이요. 조금 더어 조금 더 친해지면은 좀 남자 같은 모, 모습이 보일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좀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물 맛인지 어불 맛인지 애매한 맛이 나는데 나중에 가면 남자다운 맛이 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사람의 성격이에요. 어, 응. 응, 뭐 자기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상대방을 확실하게 어떠한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자기 진짜의 성격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하면은요 우여곡절은 있, 우여곡절은 있어도. 응. 저기, 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우여곡절을, 우여곡절을 거치고서 만나게 되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재라면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어, 사람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참 좋아하고요. 이뻐해요. 진짜로 이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해하고, 이 사람을 항상 여러분 같은 스타일을 갖다가 어, 그려온, 그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지. 그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건 제네랄이에요. 어, 그니까 이제. 딱 봐가지고 어 여러분 벌써 사람이 느낌이 알잖아 아이큰 터로에서 어, 말했던 그 사람이구나라고 딱어딱 떠오르면은. 어. 매치가 되면 아무나 이렇게 보고서 아, 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너무 그러지 말고 순 인연은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 만약에 안개처럼 비도 아닌 것이 저기 막 스며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그 사람이 보는 어, 여러분의 이미지는 안개같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는, 어,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요? 액면상 볼때 이게 제일, 어, 제일 좋죠, 액면은. <웃음> 아,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나는 너를 기다려. 어.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매력에 흠, 뻑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은총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웃음>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 <웃음> 음, 여러분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왜 이게 나왔지 아참 애매하군요 어, 애매하군요 음. 어떻 나더러 어떻게 리딩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웃음> 근데 전, 전반적으로 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매력은요 그런 것 같아 음. 그김치부침게 비오는 날 김치부침개 어. 어그 김치 부친 게 왜요? 와인도 아니고요. 그, 그 그럴 수도 있어. 그 김치 비오는 날그 뭐지? 그 사람들 그 시골에 가면 그그 마루 그거 뭐예요? 그큰그그 그 테이블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거기에 앉아가지고그 뭐지? 그그 그, 가스 버너 이렇게 하나 넣고서 고기 돼지 삼겹살도 그거 먹고 음, 소주도 한 잔씩 마시고 어, 김치 부침개도 부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참 정겹다 라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거야 정겹다 그냥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술한잔 기울이고 같이 붙인 게찌 찢어가지고 음, 그래 그런, 그런 먹는 그런 맛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웃음> 이게 참 사람이 첫 인상하고 어, 저기 막 나중에 딱 알게 되고 나고 좀 다른 다름이 있지.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그게 그게 그 처음부터야 바닥을 다 드러내고 내 밑장을 다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앵면은 처음은 좀좀 요조숙녀 같고 잘안 보여주지 처음부터 뭐 어떻게 잘 보여줘? 음 그런 것같은거 그리고 이 사람이 처,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마음을 안 줬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이게 뭘까요? 이거 롱디에요, 혹시? 어, 롱디가 아니면, 어, 이 사람이, 어, 그런 거지. I'm ready, 이런 거지. 뭐, 뭐가 ready냐라고 한다면, 아, 나는 어, 데이트할 준비? 아니면 연인을 맞을 준비가 됐어.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난 진짜 진짜, 어, 진짜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렇다라는 거야 만약에 롱디가 아니라고 다 한다면 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음, 모든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 조금 내숭 음, 떠는 것도 좋고 어, 그러면서도 섹시해서 좋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딱히 뭐 연애할 마음은 없었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 그 저기 막 괜히 여러분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런 거 같, 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갖다가 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이 사람한테 그, 눈길을 안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은요, 굳이, 어, 물론 사랑이, 사랑은 하고 싶지. 사랑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뭘 서둘러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어, 누군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같이 어, 술도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그런 상대를 갖다가 찾지 뭐 뜨겁게 뭐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뜨밤을 보내고 뭐 어때 육체적으로 뭐 저기 막그 뭐지? 어, 파라다이스에 가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미 같은 걸 갖다가 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것이 어, 섹시하고 어, 잘 어, 좀 내숭 떠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어, 편안함이 있더라 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전 매력을 갖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그, 좀 여러분한테 좀다 조금 더, 스무스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푸샤나 어떤 거 그런 거 갖다 보면서 어, 여러분이 어, 이런 스타일이구나 여러분의 친구들은 이런 거구나 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요. 딱히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 이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딱히 누군가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어,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마음에 아, 완전히 와, 차지 않는다거나,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 그냥 친구들하고, 어리, 내 편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어 같이 한잔하고 놀고 이런 게더 좋지 누구한테 아직까지는 내가 얽매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요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막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연애보다는 그냥 편내 편안하고 심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연애 나중에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연애 그냥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지. 옛날처럼 그렇게 어 가슴 졸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해해 주고 그냥 감싸 주고 막 그런 거는 것도 너무 이제는 이제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달라졌지 왜냐면 사람은요 변해. 어, 변하지 않는 사람 은 없어. 20대하고 30대와 같으면 쓰나. 20대는 20대에 맞는 순수함이 있고 30대는 30대에 맞는 어 어떠한 민첩함과 노련함이 있고 40은 40에 맞는 노후함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그냥 지금 이 상태, 어, 연애하지 않는 이 상태.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딱히 누군가 연애를 한다라기 보다는 그냥 당분간은 난 이러고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면은 조금 음 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 예, 누군가가 그 사람이겠죠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본 거니까 음, 한 번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거야 무슨 고민?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그 가볍게 썸이나 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 글쎄 음, 아직까지는 내가 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만의 그 팔럿이 있잖아요. 룰. 이런 걸 갖다가 깨면서까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그닥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음,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다지 외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가 없어도, 음, 현재로서는 뭐 퍼버 그렇게 쓰니까 네, 현재로서는요, 라이프가 좀 많, 어, 저기에 근데 이,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음. 남자라면 그래야지. 남자라면 좀다 뭐, 여기, 여기, 막 뭐, 연애하고 싶, 상대가 연애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뜻을 갖다 굽히면 그게 남자입니까? 그래도 좀 다가, 는 다가, 다가와는 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야 연인이 아니어서 상관없다라는 거야. 응. 그럼 나도 너 친구들, 네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때 나도 껴줘? 뭐, 이럴 수도 있고, 응. 왜냐라고 하면 굳이 연애하기 싫다는데 억지춘향은 할수 없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놀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어떠한 사랑을 갖다가 구하는 것보다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게, 편안한 관계로 노는 게, 어쩌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답안지일 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이 사람도 그냥 같이 그 무리에 껴갖고 놀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을 긋고 너는 내 남자 어, 나는 네 여자 이러한 구속되는 관계 말고 어울리는 관계로 남아서 일단은 음, 서좀 알아 나가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내 이미지는 매력적인가라고면 하 엄청 매력적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의, 그 뭐지 그 의사를 갖다 내비치지 내비치지 않고 그냥 나는 내내 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친구 어, 친구처럼이라도 여러분의 친구의 무리 속에 한 사람이라도. 어, 한 사람으로라도 남아 있고 싶겠다 하겠습니까? 매력이 없는데, 음 그렇게 남아서 여러분하고 어울리고 싶다라는 거지. 암무튼 어, 여러분의 그 이미지는 매력적이냐? 어, 맞아요. 어, 알듯 말듯한 그런 거 그러면서도 어. 어 분명한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신비롭고 어, 그렇다고 판무팟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난해한 코드는 아니야 어, 그러면서도 섹시하고 어,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도 또좀사색적이 어, 어떤 어, 문학적인 예, 뭐라 그럴까 그런 거 같다가 어, 핑크, 몽환, 어, 몽환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게 파머 패탈 아닌가? 파머 판탈은 조금 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앙뭐 이불 느낌이 나 나는 그런 거, 음. 루시퍼 뭐 이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은 아니지 싶어요. 여러분은 향수 같은 음, 샤넬 넘버 파이브.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야 암튼 자, 4번 카드 어 내용 즐거우셨나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